나는 존나 행복하다 존나 만족하면서 인생을 즐기고 있다 내 월급 200만원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면서 만족하면서 살고 있다 사람들은 말한다 세상은 불공평하다는데 나는 공평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존나 행복하고 존나 긍정적이다 나는 빚만 2천만원이 있다 행복하다 곧 정리될 것 같다 아마 20개월 뒤에 월급 받고 2주 뒤에 돈다 빠져나가면 수액결제 존나게 한다 매달 핸드폰비 30만원씩 나가고 있다 SKT는 나를 VIP라고 해준다. 존나 행복하다. 매달 빚 갚는데 100만원씩 나간다. 아버지 공장 운영할 때 1000만원 빚지고 이래저래 공장 운영한다고 나갔던 돈이 어느새 2000만원까지 불어가지고 매달 100만원씩 갚아 나가고 있다. 생활비와 미납된 건강보험료까지 내면 남는돈 20만원 한달동안 교통비 다 포함해서 20만원 쓰는 나를 보고 있으면 눈물 나올 정도로 존나 대견스럽다. 가끔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고 정말 힘들 때도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을 보면 그걸로 대충 위안 삼는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건 나인 것 같다. 나는 매일 컴퓨터 앞에서 타자만 졸라게 치면서 돈을 번다. 어떻게 보면 존나 행복한 거다. 추울 때, 더울 때 밖에서 일하는 건 끔찍하다. 이건 인정, 정말로, 레알로다가. 하지만 나는 항상 건물 안에서 컴퓨터만 존나게 한다. 야근은 매일 밥 먹듯이 한다. 어차피 집에 가면 할게 없으니까 야근하면서 인생을 즐긴다. 나는 내 인생이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 탓하지 않는다. 왜냐면 나는 열심히 산 적이 없는데 이 정도면 존나 잘 살고 있는 거다. 퇴근하고 존나 스릴 넘친다. 버스 끊길까봐 존나게 뛰어가서 버스를 타고 한 시간 동안 집에 가야 된다는 생각에 기대가 된다. 언제 버스 이렇게 많이 타보겠는가. 돈 많은 새끼들은 자기가 차 사서 직접 운전하지만 나를 위해 운전해주는 버스기사 아저씨가 있다. 차 있는 놈은 간지나게 차키 꺼내서 빵 하면서 문 열지. 나는 간지나게 티머니 카드로 삑 하면서 버스를 탄다. 그리고 난단한 번도 노력하고 살아본 적이 없는 것 같다. 여태까지 노력하면서 살았던 건단한 가지. 삼시세끼 열심히 처먹은 거. 여태까지 삼시세끼 열심히 처먹은 것도 참 대단하다. 나는 스무 살때 서른 살이 되면 결혼하고 아이 낳고 존나 부자처럼 살것 같았고 그 날분 정원에 골든 리트리버 키울 줄 알았는데 시발 눈 떠보니까 서른 살그지새끼의 지붕커녕 무너져가는 아파트에 개새끼나 쥐새끼 경수만 40마리 나온다. 커피도 스타벅스는 사치다. 1,800원짜리 커피 존나게 마시면서 즐기고 있다 쿠폰은 무조건 적립 남들은 내 나이 때 결혼하고 집 사고 차 사고 하지만 시발 나는 아마 150살까지 살려나 보다 한 달에 20만원 존나게 아껴 써가지고 어? 그렇게 사는 내 모습을 보면 남들보다 존나 오래 살것 같다 아마 50살이 되면 모닝 하나 뽑고 차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미니멀 라이프 존나게 외치겠지 그리고 60살 되면 그때부터 제 2의, 2의 인생 시작이다 하면서 존나게 할머니들 어. 60세 할머니들 만나가지고 헌팅하고 연애하다가 100살 때쯤 결혼하고 신혼생활 졸라게 즐기다가 애 낳으면 120살쯤 되겠지. 120살까지 살면 유튜브 구독자 200만명 돌파해가지고 장수할아버지로 유명사 타다가 어 내가 낳은 자식새끼의 유튜브 수익 탐내가지고 나 빨리 뒤지라고 기도하겠지? 나는 이번 생은 존나게 행복한 인생을 보내고 있다. 장수하려나 보다. 남들보다 한참 뒤쳐져있고 느려서.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에서 나는 거북이다. 존나게 느릿느릿하게 발전하다가 100년 고생하고 10년 빛을 보다가 뒤지겠지. 아마 빛도 못 보고 뒤질 수도 있겠다. 그래서 나는 전생을 믿는다. 어차피 이번 생은 걸렸다. 다음 생에 씨바 경수 태어나야지. 그럼 안녕. 좆같은 애 인생.